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뜻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29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그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성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모습을 설명하죠.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였죠? 혹시 그 불법이 그 성행했던 그 소돔 성에서의 그 자신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음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는 건데요. 뭘 기억했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어, 아브라함과의, 어, 언약은, 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음, 창세기 12장 어, 1절부터, 어, 메스포타미아에서 어, 불러내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던 예,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죠. 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 내가 가라한 땅으로 가라.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자손입니다 내가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으로 쭉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뭐 그냥 없습니다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나 제 후계자로 삼아주시죠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자손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해변의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하늘의 무별 또 해변의 모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자손이 단수예요. 그내 자손이 단수인 것을 갈라디아에서 가서는 그 자손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 15장에 그내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그 횃불의 맹세예요.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죠. 어, 고기를 둘로 쪼개고 언약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예, 횃불이신 불길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내가 쪼개지겠다는 거죠. 내가 이 저주를 홀로 다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한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나님이 저주받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내 자손으로 약속하시는 이것은 이삭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이삭은 누구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설명되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키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불순종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영원한 저주거리가 된 우리의 죄악을 이 행위 언약을 파괴해 버린 것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그 실질적인 모습이 롯이었어요 롯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롯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죠 롯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권적이고도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움을 받은 구원받은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옵니다. 먼저 여기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는 소알에서 나와요 이소알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만나봐야 돼요 이소알소알성이죠이소알성은 소활, 하나님께서 로세에게 허락한 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 즉롯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심판하는 일 소돔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도망가라 했던 그 도피하는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알이었어요소알 소활. 그 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롯을 살려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소아리라는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구나.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받게 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소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도피성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배우도록 그 안에서 머물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받게 된 구원인지를 우리는 배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 세상에서 교회, 교회는 에크레시아입니다 에크, 뭐뭐 바깥으로, 밖으로, 뭐뭐로부터 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클레오 어, 하나님이 예, 그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이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을 모두 다 세상에 있었는데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일방적인 거죠. 주권적인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 교회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이지? 어떻게 나는 구출을 받았지? 어떻게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무슨 일을 하셨어? 왜 하나님은 예수님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야? 를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소활성을 롯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의미를 알도록 함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롯이 소활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렵다라는 것은 야레고요. 그 앞에 키가 있어요. 키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접속사죠. 왜냐하면 그는 두려워하였다. 이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두렵다라는 이 야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일단 놀라다. 무섭다. 그리고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 로시 볼 때요. 지금 에, 소돔성이 그냥 새카맣게 탔잖아요. 불과 어, 유황이 떨어지면서 온 도시가 연기가 막 치솟으면서 아주 새카맣게 탄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소활성도 소돔성보다는 더 작은 성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내가 소돔성처럼 이 성에 있다가는 나도 또 심판받지 않을까. 이게 뭘 놓친 거죠. 지금 롯이. 자신을 소돔에서 끌어내서 소활성으로 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권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잊은 거죠. 내가 허락한 오리 도망하라 그리고 네가 거기 가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면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잊은 모습입니다 롯이 믿음이 없었느냐 롯은 소돔성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지만 소돔성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롯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어요. 롯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어, 우리의 일상도 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롯과 같은 믿음의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을 보면서 내 믿음은 어 롯의 믿음과 같은 그런 문제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롯의 믿음은 훗날 제자들의 믿음과도 같은 모습으로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소개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음사장을 가보세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 광풍, 비친 바람이죠. 이 갈리 바다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일고요. 이렇게 풍랑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던 이 뱃속에서 만난 풍랑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미친 풍랑이에요 심각했던 거죠 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굴었던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나 안드레가 볼때 감당하기 힘들었던 풍랑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 베개처럼 베시고 주무시고 제 아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하다 안되니까 예,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리고서는 지금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들도 죽지만 주님도 죽어요 막 흔들어 깨우면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고요하고 잠잠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제 아들은 어? 이분이 누구야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풍랑이 이 미친 광풍이 가라앉죠 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죠 지금 제자들이 이 분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어,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은 도대체 뭐, 뭐냐 너희 믿음의 문제가 왜 이런 거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책망을 들을 만큼 제희들이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풍랑 큰 풍랑을 만나서 노력했잖아요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없다는 책망을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시냐고요 왜 믿음없다는 말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너가야 끝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죽을 수 없구나 바람과 바다라는 이 환경과 이 공포스러움이 나를 삼켜서 내가 이 물속에 빠져서 죽는 빠져도 나는 저편으로 건너가는구나 이게 없는 거죠 롯이 지체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와 두 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가라하신 소알에 가서 목숨을 면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은 깡그리 탔어요. 그걸 보면서 배워야죠. 이것뿐입니까? 우리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고들러메멜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건 어디 간 거예요 대체 매 순간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앞에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로세 믿음 있는 로세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제자들의 이 사실적 인식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만다는 이 실제적 믿음 롯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 일에 갖다 놓을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상황 이 환경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카락 참새 한 마리 저 자연인들 속에는 불신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자기가 자기 결정 자기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내린 결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갖게 하는 간섭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속의 머리카락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벌어지는 거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롯의 인생은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은 아니죠 두려워하죠. 시편 46편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6편 1절로 3절 함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띠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 이 정말 감당하기 벅찬 거죠. 이게 산이 막 흔들리고요. 바닷물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소산하고 막,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가운데 빠지고요. 땅이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변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랍니다. 환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환란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환란 중에 어떤 환란이든지 와라. 나는 예수와 함께 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예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 소알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배우게 하고 예수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소알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알성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토피성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환란이 옆에 와서 폭탄이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산이 솟고 뭐 땅이 지각변동을 해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망합니다. 이 이, 이것이 이 롯이 소활성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나오려고 했던 그 두려움이죠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소활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린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환경과 상황이 크든 작든 간에 늘 환경에 피해서 결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나는 있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배워도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하면 되겠지로 결정해요 이게 롯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롯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살지 않아요. 소돔, 소활성에서 있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지를 않으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30절, 우리 본문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하반절. 30절부터 읽을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그두 딸과 함께 결국엔 어디로 가죠? 굴로 들어가죠. 굴에 거주합니다. 어, 지금 이 소알에서 나와서 롯이 아내는 그 이제 소금기둥이 됐으니까 없고요. 어, 지금 두 딸과 함께 가는 산이 어느 산이냐면 여기가 아, 소돔 땅 동쪽에 있는 모압산입니다. 모압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 동쪽 그 성소도 동쪽이 출입문이 있어요. 서쪽이 에, 이렇게 그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서쪽에 차지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아, 이렇게 점점 롯도 동쪽 동쪽으로 계속 왔잖아요 소돔을 향해서 그 아브라함과 목장을 나눌 때도 동쪽을 향해서 계속 왔고 지금 롯이 소아래서도 또 어느 산으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동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모합산이 뜻하는 것은 모합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없는 산 또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는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없는 산 그러면 뭐야? 전에 보면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그랬었잖아요. 창세기 19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19장 16절.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 산으로 돼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가 하하랍니다 그 산이에요 하하라 그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그산그 그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저 성읍이 뭐였어 이게 소활성이었어요. 작기도 아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성읍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롯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기보다는 저 작은 성읍이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이 가까울까요? 성읍이 가까울까요? 뭐가 가까운지 모르죠. 상황에 따라. 그런데 정말 가까운 것은 산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산이 산이 그 지금 롯이 어, 저 산은 뭡니다. 그 산은 뭡니다. 그럴 때 가깝게 보이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읍이 사실은 지금 가깝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은 사실 먼 산이에요. 이먼 산이 어디냐. 이게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란 산입니다. 헤브론 산은요 소돔 땅에서 보면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산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가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산은요, 그 거기에 중턱에 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여기 이제 중턱에 머물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헤브란 산에서 있으면서 어 여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 18장 1절도 연결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이 헤브란 산입니다. 그 중턱에 있는 거니까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 여기서 어, 지금 그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나와서 얘기하시고 천사는 소돔을 멸망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기도했던 장면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해브란 산에서 이 해브론이라는 산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있는 산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로세에게 이 산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헤브론 산이 뜻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헤브론 산에 막벨라 굴이 매장됩니다. 이 헤브론 산에 막벨라 굴 속에 누가 묻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고 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다 그렇죠? 언약에 따라서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 자체도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헤브론 자체가 친교 교제 이런 뜻이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소돔의 멸망에 처한 롯을 산으로 도망하도록 천사를 통하여 메시지 준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언약의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멀어도 가까운 적은 말고 멀어도 네가 보는 요산말 멀어도 그 산으로 가라 그산 하나님이 지명하는 그산 하하라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산 그리스도의 산 연합과 교제와 친교가 있는 그 산으로 가라는 거죠. 왜 로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왜? 결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번번이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날까? 왜 그럴까? 어. 이 로세의 삶의 형태를 보면요. 자꾸만 그 같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루에서 나와서 그리고서는 그 다음의 결정들을 보면 언약의 친교를 떠나요. 뭐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목초지를 따라서 아, 애굽 같고 에덴의 동산과 같고 물이 쫙 흐르는 소알를 보면서 그리고 점점 소알에서부터 어디로 또 옮겨요? 점점 남쪽으로 향하는 소돔으로까지 가죠 그리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언약으로 출발했는데 언약의 결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더 많은 결정을 하고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믿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무엇 뭐 때문에? 언약 바깥으로 가고 있으니까 물론 그 언약 바깥에서의 삶은 언약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니까 괴롭죠 소돔성에서의 로세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렇다, 그렇잖아요. 다그렇 의의 심령이 상했다고 불법이 성행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나와요? 안 나오죠. 재판관 하면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지만 되는 문제인가요? 근본적으로 언약의 친교를 떠나서 가는 이유는 어, 믿음의 결정을 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친교를 떠나는 모습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과 함께 성도의 교제가 아닌 소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곳에서의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로세 문제 속에 그들과 잘 통하는 거죠 소돔 사람들 전체가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내가 보겠다 그러지 저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소돔 사람들이 알아보게 내려가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대충 아 저들도 예수를 알지 뭐 아니 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아 저도 소돔 저 이렇게 타락한 저들보다는 이들은 고통을 알고 있으니까 이들과 교제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는 이 곳이 아니라 죄는 틀렸다고 하고 불의를 얘기하는 저들과 대충 섞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뭐죠 믿음에 대한 진리가 달라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산 정상에만 가면 되지 꼭왜 한길이어야 돼라고 하는 이들도 교회 다녀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아잘 통한다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도 예수 말하고 이들도 하나님 말하고 잘 통한다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롯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것은 뭘 선택하죠? 예, 하나님이 가라 하신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점 모합산, 아브라함 없는 산, 언약이 없는 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떠난 산으로 가죠. 그리고 그 결국은 또 어디로 가요? 그 산의 굴속으로 들어가죠.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롯은 믿음 없을 때 정말 아내를 그렇게 잃어버립니다. 두 딸은 근친상간으로 더러운 범죄 속에 빠뜨려서 안문과 모합이 만들어져요. 언약의 친교 성도와의 교제 이성도 ]의 교제를 하, 함을 통해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요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타락해요 예배 다 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로 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목적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예배하죠 교회 다니죠 그런데 이 예배가 변질됩니다 나를 위한 나를 만족하기 위한 그런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가 더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롯이 소돔땅에서 예배 안 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헤브론산에서 재단 쌓고 거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말씀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롯은 소돔땅에서 예배하죠 소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다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두 딸은 왜 그렇게 되냐고요. 생각해보시자고요. 예배가 미약합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성도에 교제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개혁장로교회만 그러면 구원이 있고 에덴개혁장로교회만 교회입니까 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개혁장로교회에도 불안전한 교회예요 여기에도 구원의 백성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에덴개혁장로교회에서 어떤 말씀 어떤 믿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고 있나 연합된 그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나 여기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헤브론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할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며 그 안에서 참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각 안에 주장받으면서 가는 결정인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환경과 상황에 두려워하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결정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교제, 진리의 영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우리가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같은 예배 공간에서 있으면서도 어, 나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나누고 싶은데 딴 얘기를 해 그건 성령의 교제가 아니죠 성도의 교통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정말 바른 지역에 많은 교회들 참교회들 많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고 권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참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주적 교회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그 교회들이 다원주의적이고 포스터모더님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이런 섞여버린 것들을 얘기하는데도 잘 통해 에덴교회 와서 듣는 말씀도 좋아 세상에 완전히 그 번영주의 기복주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도 좋아 그들과도 대화가 잘 통해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죠. 그쪽과 잘 통하면 그쪽과 아예 잘 통하든지. 이쪽과 통할 거면 이쪽에서 제대로 통하든지. 아브라함이 있는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방향을 주는데 자꾸만 동쪽 동쪽 동쪽 하나님 없는 언약 바깥에 있는 곳에 가서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하려고 하는 노 이런 태도. 구원받은 자이지만 결국은 그 종국은 아픔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 롯의 선택지가 주어질 때 롯이 결정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세상 유익과 자기 생각과 어, 자기의 편리함이 먼저일까? 아니면 뭐가 먼저일까요? 언약이 먼저인가 언약 말씀의 진리, 교제가 먼저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교통이 먼저인가 우리가 어, 정말 교회를 결정하고 교회를 정말 깊이 신중하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도들 함부로 안 받잖아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와요 잘 안 받아요. 성도가 많아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성도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신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기 전에 세가족 공부를 이렇게 통해서 믿는 바가 같아지는 믿는 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조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진 언약의 신앙이 같아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안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빨리 커지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는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서 있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갈팡질팡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많이 섰어요 많이 오셔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 여기 믿지 않는 자와 아 어, 그,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죠 어,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이 몸 섞여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이리떼에게 양을 보낸 과 같다 우리 세상에 갑니다 불,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해, 멍해가 뭐죠 그들이 일구는 삶의 힘이에요 멍해를 맺어서 밭을 갈구니까 그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 도움이신 것을 만나는 쪽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데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죠 환란을 주신이가 하나님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시험지로 선택지로 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이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어떻게 이끄셨고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라는 것을 만나가면서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와 얼마나 하나로 연합되어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에 환란과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태도와 방식대로 상황만 묘면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 뭐죠 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로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워가며 알아가는 이 일에 주장을 받으며 이 일로 믿음이 자라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 부르심과 한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만나가며 배워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든 결정들을 앞에 둘수 있어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할때 중요한 문제는 이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나의 믿음의 결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다양한 결정들을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지에 놓여 있고 할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지 참으로 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간섭하시고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실 때 그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이 환란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으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의 역사구나 내가 믿음을 배울 절호의 찬스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맛볼 승리의 시간이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바른 성령의 교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이루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전 역사와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다 동원하시는지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고자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것들 앞에서 우리를 무력화시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허락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듭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숨고 싶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떠났던 노세 마음을 제 마음이라고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가졌노라 하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실이고 실제고 현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하게 주어진 내 삶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이 환경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찬란스러운 영광함을 하나님 앞에 뵙게 하시고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길지 않도록 환란을 감아듯이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울부짖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내시고 하나님이 큰 환란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를 고욕해하고 잠잠케 하듯이 모든 상황을 침묵해하시며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덴개혁장로교회가 진리의 교제여 말씀의 교제여 성령의 교제를 하는 복된 교회여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바깥으로 끊임없이 흘려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 참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